F-51D, 유럽 각국의 기술이 모여서 만든 기획모델이기 때문에 혼혈마라는 의미의 머스탱 또는 무스탕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 중 최고의 모델 중 하나로 기록되는 비행기입니다.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우수한 성능이 입증돼 대량 생산된 모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 특히 이 비행기는 한국전쟁 이전의 연락기와 정찰기 수준의 비행기 10대가 전부였던 대한민국 공군에게 미국이 일본에 주둔 중이던 F-51D를 증강해 대한민국 공군의 탄탄한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비행기 옆면에 새겨진 신념의 주인은 일명 마우트원이라는 대한민국 공군 강화 계획의 책임 장교로 인연을 맺고 그 초석을 다지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디네스 대령의 좌우명을 한글로 번역해 적은 것으로 그의 자서전은 허리우드에서 영화화되면서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.